안녕하세요 여러분 화공남입니다 오늘은 일상영상을 찍을건데요 그중에서 제가 이걸 샀어요 샤오미에서 많이 나오죠? 사... 샤오미? 사와디카? 무선 물걸레 청소기 <웃음> 뜬금없는데 집 청소하려면 물걸레 청소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샀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오픈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뜯었는데 이거는 무선 물걸레예요 무선 물걸레고 앞에 이렇게 물 뿌리는 것도 있고 모터가 막 이렇게 하면서 돌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깠는데 처음에 이렇게 스티로폼이 있고요 스티로폼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까볼게요 보증 서? 이런 거겠죠? 아, 설명서. 설명서네요, 설명서. 한국 통해서 정식으로 이게 뭐 거쳐서 온 거라서 설명서도 한국어로 돼 있고, 포장도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한국말로 적혀있죠?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스티로폼을 뜯으면, 오, 예 이쁘게 생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게 크네요 본체가 생각보다 그렇죠? 약간 글로시한 이런 느낌 나고 음,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본체겠죠? 아, 본체인데 약간 무게감이 있어요 무게감이 있고 이렇게 치워놓고 이렇게 생겼고 손잡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휘어져요 이렇게 양옆으로도 휘어지고 앞뒤로도 되고 음, 그리고, 여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뭐, 물렀는 곳인가? 같이 이런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걸레를 이제 부착해가지고, 부지 포처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본체. 사이즈는, 이만해요. 약간 체중계? 체중계 사이즈 정도. 된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밑에 여니까 봉이겠죠? 네, 봉하고 충전기 있고 이 충전기도 한국에 오면서 한국에 맞게끔 충전기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봉을 하나 둘셋네 이건 무슨 손잡이 같은데 물 뿌리는 버튼하고 전원 키는 버튼이 있어요. 보시면 그죠? 이게 전원 버튼이 고 이건 물 이렇게 누르면은 물이 분사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원 버튼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음.. 한국에서 쓸수 있는 충전기 돼지코 요거 충전기 그리고 이거는 음, 물 계량 물, 뭐, 계량해서 넣는, 아까 제가 그 통에다 이렇게, 미리수도 적혀 있어요. 그래서, 넣는 게 맞고, 여기 박스가 뭐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거겠죠? 걸레? 걸레가 있는데, 어, 다 이제 부지포처럼 되어 있는데, 어, 일단, 이렇게 생겨있는 거.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이게 따로따로 안되게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두개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하나 붙이고 하나 붙이고 아니라 이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 통째로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거 하나 이렇게 생긴거 하나 그리고 음, 그 다음에 그냥 이런거 하나 이렇게 생긴거 하나 하고 그리고 이거는 1회용인가이거90포 어, 그 들어 있 거든요. 이렇게 어? 볼래가음뭐 지？그냥 이렇게 생긴 천이 이렇게 생긴 천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입10개 들어 있 어요. 이요 아무래도 뭐 일회용으로 뭐 이렇게 닦고 갖다 버리려면 그런 것 같은데 걸레, 그리고 이거는 뭐 용도에 따라서 뭐 빨아서 쓰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걸레는 총세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음, 밑에 뭐없었죠 한번 봐볼게요예 네, 없어요 품 끝인데 이거 한번 조립해 볼게요 그래서 이게 헤드가 아까 전에 보이게 여기 헤드가 있고 그리고 이런 거두개 까서 조립을 해 볼게요 설명도아 설명서 아까 전에 적혀 있었구나 그래서 뜯고 더 본체에 가야 되는 거지? 보니까, 흰 색깔이 가운데 가게 하는 것 같아요. 흰 색깔이 가운데 가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끼고, 그 다음에 여기 한 곳을 통해서 본체에다가 끼우면, 본체다 꼈어요. 본체 다 끼고 마지막이 이거 전원 버튼. 음. 오, 이렇게 꼈거든요. 지금 이렇게 꼈는데 끼자마자 보여드릴게 이게! 이렇게 있을 때는 괜찮거든요. 직각으로 있을 때는 제품이. 근데 휘어잖아요? 이렇게 불걸을를 쓰겠다, 휜다. 그럼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고, 여기 보면, 가운데에 불이 들어오죠. 1, 2, 3, 3개의 점 같은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불 들어오고. 그러나서 안 쓰고 다 쓰는 것 같았으면, 딱 위에 직각으로 다시. 돌려으면 꺼져요 오 이건 좀좋은것 같아요 이렇게 보관하라는 소리겠죠? 이렇게 보관하고 쓰면은 쓸 때는 이렇게 구부리면 온 되는거고 음, 좋네요 그 다음에 이걸 벌레를 착용을 안해봤는데 전원을 눌러볼게요 음,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이 정도 소리 제가 한번여기가 걸레를 붙여볼게요. 제일 만만하게 생긴 걸레. 아까 전에 요거 요거를 붙여볼게요. 여기다가 우지퍼 같이 생긴 거 알죠? 그렇게 붙여져 있어. 붙여서 그냥 살짝 이렇게 누르면 붙여져요. 붙여졌고요붙여졌고그 다음에 이거를. 아래로 두고, 누르면, 아 이게 상하좌우로 이렇게 다다다다다 진동이 되거든요. 제가 이걸 카메라를 아래로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이걸 아래로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래로 잡았는데, 물걸리는 제가, 제가 좀 삐뚤게 장착했는데, 그냥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세워놨을 때가 이제 꺼진 상태예요. 꺼진 상태고 이걸 이제 사용하려고 잡고 이렇게 딱 기울이면 불이 들어오면서 작동이 돼요. 불이 들어오면서 작동이 되는데 카메라를 뒤로 살짝만 뺄게요. 불이 들어오고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작동이 돼요.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보면 아래 앞뒤로 움직여요. 이렇게 앞뒤로, 앞뒤로 진동이 다다다다다다다하면서 소음은 이 정도. 가정 청소기보다는 약간 소음이 덜한데, 그리고 앉 때는 이렇게 해놓고, 그걸 놔서 여기에 물을 넣고 이물 뿌리는 걸 누르면 물이 나가겠죠. 물이 나가면서, 같은처럼 작동 시켜서 앞뒤로 왔다갔다 이렇게 그리고 왔을 때 다시 착각으로 이거 제가 한번 작동을 시켜볼 건데요 한번 물까지 넣어봤어요 그래서 물 뿌리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작동을 하려면 이렇게 꺾으면 은 꺾으면 은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왔죠?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이 버튼을 눌러도 물 버튼을 눌러도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와요 대신에 이렇게 한 다음에 전원을 킨 상태에서 작동이 되죠? 작동이 된 상태에서 물 뿌리는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면서 나와요 다시 한번 뿌려볼게요 그죠? 보이시죠? 이걸 누르고 있으면 누른 만큼 계속 나와요. 한 번만 잠깐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계속 누르고 있으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물 용량은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비커 하나 정도 들어가는 용량이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닦으면 되겠죠? 물이 항상 마르는데 이것도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 겸 전체적인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샤오미 전, 진동? 전자? 물걸레, 무선이죠. 무선 우선 물걸레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되게 저는 샀는데, 여러 가지 제품들 저도 비교해보면서 샀는데, 샤오미 제품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딱굵어오는거 하면 깔끔하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어, 물걸레 구입하시려는 분이 있으면 이 영상을 보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의 화공남의 일상, 이겨 일상이자 약간 리뷰 형식으로 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으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꼭눌러주시고요 일상 컨텐츠 외에도 저 원래 화공남의 화장품 여러가지 컨텐츠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 ớ 안녕.